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더라. 누군가에게서 기쁨과 감동을 느꼈다면 마땅히 감사드리는 것이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휴일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니 생활의 리듬을 찾고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듯하네요. 명절 끝 선물로 님들께 아름다운 사연 한 가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40의 후반을 넘어서 50대에 접어드는 이분은 제가 언니라고 불러줍니다. 이분은 바로 대구 모호텔 제가 근무하는 직장. 얼마 전 이분은 처음 발을 디딘 저에게 엄청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질타 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 자기만의 노하우에 젖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냉정하게 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호텔 주방장은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유일하게 여자분이 주방장이십니다. 음식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분 밑에서 이제 서로 간에 화기애애하며 웃으며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옆눈으로 배운 음식도 꽤나 익힌 것 같습니다. 내가 할줄 모르는 음식은 제가 화장실 가서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를 합니다. 제 앞치마엔 항상 볼펜과 메모지를 넣어둡니다. 소스가 뭐뭐 들어가는지 소스 적기에 잽쌉니다. 아직까지 음식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면 나도 할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메모 중입니다. 푸짐한 안주가 나갈 때마다 멋내기는 제가 맡아서 합니다. 마음이 뽀득 즐거워집니다. 멋내기는 제가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방언니는 나에게 맡깁니다. 세대 차이를 아마 느끼나 봅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연휴가 끝나고 어젠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방장원이랑 여러가지 대화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바쁠 때는 다리가 저리도록 일을 해야 하지만, 한가한 시간엔 TV도 볼수 있고 따뜻한 작은 방공간도 있습니다. 타주는 커피 한 잔이 넘넘 맛있다고 추켜주면 늘 커피 타준다 합니다. 그런데 커피 맛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젠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주방장 언니가 살아온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좀처럼 마음을 꺼내지 않은 분이신 걸로 알았는데,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저 역시도 매일 함께 공간해야 할 나의 일상시간 속 삶의 시간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주는 법도 배워가며 웃으며 살고 있답니다. 얼굴이 너무 복스럽고 앙징스러우게귀엽감찍하게 생기셨는데 왕년엔 한 인물 한 타입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끔씩 자식 자랑을 아주 많이 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지요. 남편 이야기는 잘하지 않하더니 어제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키우셨나 봅니다. 아들 다섯 살 때에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로 크게 다치셨다 합니다. 늘 손상만 조금 있었을 뿐 생명엔 지장이 없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무능력자가 되어 갔답니다. 알콜 중독에 빠지고 술만 마시면 아내도 자식도 몰라보는 심지어 아내 얼굴을 보고도 누구세요? 하고 묻는답니다. 병원에 가보면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그저 알콜 중독이라는 판명만 받았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마 교통사고 이후 본인이 힘들어하면서 매일매일 술 마시는 것이 알콜 중독까지 몰고 갔다고 합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술만 마시는 남편은 횡포가 심해져 가고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넘어져 오줌까지 싸고 했다는군요. 아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학교 파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마을 모퉁이에 쓰려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책가방은 목에 걸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많은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러시고 사시는지 그 아버지에 대하여 원망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인생이 불쌍하다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만 했다는군요. 그래도 그 자식이 가슴에 상처로 자라긴 했지만 잘 커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군요. 그 주방언니는 젊은 나이에 음식 세계에 뛰어들면서 자식들을 키워나갔답니다. 어느 날 아들놈이 다섯 살때 직장을 다니면서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나 봅니다. 직장에서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면 쫓겨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배에는 흰천으로 배를 씌워 싸매고 얼마나 싸매여 다녔던지. 열 달을 채우는 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슬퍼서 울음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더랍니다 혼자서 집에서 아픈 배를 움켜지고 다섯 살난 아들은 엄마야 엄마야 하고 울고 그만 방에서 핏덩어리 딸아이를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더랍니다. 딸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죽은 건가 싶어서 태주를 뒤집어 쓰고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화를 받은 친정 언니는 또박또박 침착하게 일러주더랍니다. 먼저 태주를 잘라라. 아이 머리끝에서 아이 무릎까지 맞추어서 명주실로 꽁꽁 맨 다음 엄마 태줄에서 손마디 반마디만 남겨두고 명주실로 꽁꽁 묶어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 사이에 가위로 태줄을 잘라라고 했더랍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서 아이는 씻기지도 못하고 이불에 친정엄니올 때까지 이불에 싸놓았더랍니다. 갑자기 배 안에서 뭉클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린 아들에게 대야를 가져오라고 시켰답니다. 그 대야에 앉은 순간 피가 엄청 쏟아지고 하열을 했더랍니다. 정신이 몽롱하게 사라지고 이불에 피를 범벅채로 묻힌 채 그렇게 출산을 했더랍니다. 아들은 엄마야 엄마아 울고 있고 친정엄니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웬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난 그만 눈시울을 적셨고 그 언니에 대한 모든 마음이 뭐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었네요. 그렇게 낳은 딸이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너무너무 효도한데요. 그런데 하도 배를 싸매여서인지 이 딸은 업어주는 것도 싫어했고 잠잘 때도 편안하게 자는 걸좋아한데요 이렇게 해서 낳은 딸이 없어서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하고 한숨 섞인 한 여인의 인생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들은 잘 자라서 장가가고 배 속엔 내개월된 생명이 자라고 있다네요. 누구나 태어나서 다 행복해지면서 살기 원하는데. 인생. 가엾은 여인의 인생.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라고 남은 그 언니의 인생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님들. 언제나 현재에 행복하시고 멋진 가정을 일구어 나가시기려. 오늘도 행복하세요.